스마트키의 배터리를 교환할 때처럼 분해를 하고, 네, 저는 네가랜다 안녕 봉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는 스마트키를 분실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처럼 스마트키를 분실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당 두 개의 키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를 두 개씩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실을 대비해서 여분의 키로 대부분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분의 키를 보관한 곳보다 먼 곳에서 키를 분실했을 때는 당장 차를 이용하기가 불편해집니다. 여분의 키를 놔둔 곳까지 갔다 오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줄 여분의 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스마트키를 분실은 했지만 여분의 키가 한개더 있을 수도 있고 또두개 모드를 분실할 수도 있을 텐데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될까? 첫 번째 여분의 키가 있을 경우는 이때는 스마트키를 복사해야 하는 경우이고 차의 종류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경우 대 15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게 되고 두 번째 두개 모드를 분실했을 경우는 이때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스마트키를 다시 주문하고 재등록을 해야 하고 빠르면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길게는 2,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스마트키의 본체 안에 수동으로 열수 있는 열쇠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열쇠의 경우도 다시 열쇠 전문점을 방문해서 따로 제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렇듯 스마트키를 분실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마트키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럼 바로 이 여분의 키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먼저 여분의 키를 준비하고 두 번째 내장된 열쇠를 빼내서 스마트키의 배터리를 교환할 때처럼 분해를 하고 세 번째 내장된 배터리를 빼내고 뒤집어서 다시 끼워준 다음 원래 상태로 조립을 해주면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배터리의 극성을 바꿔놓게 되면 스마트키는 보는 것처럼 아무리 작동을 해봐도 작동이 되지 않게 되지 정상적인 키의 경우는 차 안에 키가 있을 경우 문이 잠기지 를 않게 되지만 극성을 바꿔놓게 되면 키가 차 안에 있더라도 문이 잠기게 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여분의 키를 대시보드 콘솔함이나 중앙 콘솔함에 보관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메인키를 분실했을 경우엔 보험사 무료 출동 서비스를 받아 문을 열고 여분의 키를 꺼내 배터리를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 끼우게 되면 곧바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의외로 키를 분실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스마트키의 기능도 다양해지고 분실했을 시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아마도 집 혹은 사무실에 여분의 키를 보관하셨을 텐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보관하시면 혹시 분실하게 되시더라도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트뷰